기술창업론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의 시대 세 번째 시간 기술창업 성공요인과 기업가 정신 1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오상훈 대표는 고등학교 때 본격적 로봇 제작을 위해 로봇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로봇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상만 150개가 넘으며 세계 유명 로봇 대회인 월드로봇페스트에서는 2등까지 입상하였습니다. 오상훈 대표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 진학 후 주임 교수와 함께 로봇 연구소에서 일을 하였으나 누구나 쉽게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연구소를 뛰쳐나와 친한 선배와 함께 2013년 럭스로버를 창업하게 됩니다. 오성훈 대표와 럭스로보는 스타트업 지원금 5천만원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로봇 모듈, 모듈을 만들어 통신, 전등, 모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듈 1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레고와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양도 원하는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기술 창업의 주요 성공 요인과 준비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창업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은 아시다시피 고수익 고위험 업종이기 때문에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기술 창업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하기까지 투자기관들의 주요한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다 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고객 관점에서 계획과 사전준비 또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창업을 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 기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공한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창업 성공 요인과 준비 사항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상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 관점에서 고객한테 적합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가 관점에서 즉 사, 창업 사업가 이런 관점에서 이 창업을 체계적으로 잘 음, 접근을 했는가 하는 이런 것이 또두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 발굴. 그 다음에 고객 발굴 이후에 고객의 그 발굴이 정말 타당한지 하는 타당성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최소의 비용, 비용으로 아,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린 스타답이라는 그런 기법이 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것을 좀더 도구화 도구적으로 보여주는 캔버스.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하겠어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자, 이것을 이제 베이스 관점으로 봤을 때 기술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즉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창업가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잘 준비된 창업가와 창업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발굴 및 사장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즉 고객이 누구냐 어느 정도 정말 시장성과 성장성이 있는 그런 고객이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도축해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죠. 되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와 같은 준비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어, 그러면은 이제 기술 창업의 성공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어, 먼저 앤드루센 호로이츠라는그 어, 이제 세계적인 그 벤처 캐피탈 펀드죠. 그래서 2009년 7월에 약 3억 달러의 이제 일호 펀드를 구성했는데 마크 앤드루센과 벤호로이츠두 사람이 이제 에, 주축이 돼서 결성한 그런 펀드입니다. 아,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펀드인데 에, 이 세계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많은 그 오늘날 글로벌하게 성공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이 앤더슨 호로이츠의 펀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이로 펀드에 투자된 기업들 같은 경우 약2배 이상의 수익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 스카이프라든지 그루폰, 또 에어비앤비, 징가, 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들이 이, 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다. 그서 4년 약 8개월 이상 총 27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매년 평균 약한 2350억 건, 2400건 정도 투자 요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 단 24건만 성사가 되는데 어, 결국 한 100대 1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그, 그럴 때 과연 음, 그러면 10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통과한 그 기업들 그 기업들 선정한 그 기업들은 과연 어, 핸드러스 허로에이츠는 어떤 그 투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어, 투자를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게 네 가지 뭐냐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엔트로너, 그 어, 다음에 마켓,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기술 창업의 성공 요인과 어,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네 가지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스타트업의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스타트업의 3, 4년 동안의 업무 스트레스는 직장인이 30년 내지 40년 동안 겪을 업무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이제 스타트업은 하루에 18시간씩 주 7일 근무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세 번째 시간, 기술창업 성공 요인과 기업가 정신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 성공 요인과 기업가 정신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